Mm-hmm. 질문했거든요 아 저는 뭐, 아니, 뭐 인터뷰 예로 잡 이것저것 하는 사람인데요 게로. 아, 아 저던데요 예로? <웃음> 아, 나도 안먹이이 야, 밥 아니, 저기요. 바쁜 일 있으시냐고. 올해까지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맛있다, 응. 응. 맛있다. 대박인데? 어, 아니, 난 진짜 내 스타일, 나 일본 집좋아하니 맛있는데? 음. 너무 맛있는데? 역시. 응. 진짜 맛있다. 아이고, 한국어. 일본에서 먹고 싶은거 맞오맞가 <끼리> <끼리> 아니, 어깨 봐봐요. <웃음> 맛인데 아직도 모르겠어. 아무 음, 맛인지 완전.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 맛이 안 나. 먹는 거는 적어도 넣으면 되니까 이건 할. 어, 맛알것 같은데, 혹시. 있을까요 별거 아니다. 여기에 이, 이, 이거 있어. 뭐 하냐고. <웃음> 장우산 들고 다니면 불편하거든. 근데 우선 없긴 했어 사실 이건 뭐냐면 그거야, 핸드크림이니 <웃음> 네 쓴잖아, 맞제? 왓츠 이번에는 이거 쓰고 다음에 더 좋은 거 줄게. <웃음> 음, 예쁘다. 사진 안 찍나? <웃음> 미쳤다. 와, 더 좋은 거 같은데. 진짜? 좋은데? 그니까. 여기 냄새가 다른 거 아니야? <웃음> 지금 마, 우리가 맡고 있는 건 케이스 냄새일 뿐이고 딱 짰는데 막 엄청 진한 거 같아 언니 짠 띠? 어나 빨리 자라고 짰 거야? 네어 많이 짜셨네 무슨 향이지? 어? 못 사요 못 사요 아, 안질 거야 안찍 거야 대상 못찍거든요 진짜 다행이다 크림 같다 오 토크 진짜 예쁘다 블루치즈는 차가운 때. 음? 맛있어 언니요 음, 거네 딱내 거다 <웃음> 자 이거 내거집거아 <웃음> 맛있다 <웃음> 콩팥 드세요? 드릴텐데 안안 먹은 거 같은데 맛있다 아 내줄게 아 대기 말 봐라 아뭐 하냐고 짜증나 일단 이게 제일 그거라서 <웃음> 나 이러고 나갖고 싶어 <웃음> 나 사실 이거 모자인 줄 알고 그냥 아, 진짜? <웃음> 어 그냥 어, 모자인 줄 알고 혹시, 아니 그런 데 가면 이제 모자 쓰니까 아, <웃음> 야너무 너무 가고 싶어 나 이거 너무 가고 싶어 가고 <웃음> 싶어 <웃음> 나 가고 싶어 아이고 아니 <웃음> 제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귀여워 I'm a u s t g o n n k i m u s g o n s l it. e r h n i s y t e i t i t i n i s t t e i t t e i t i c e c r e i c e c r e i c e c r e w e l e r e t s m Yeah. <laughs> 그분이 카메라, 캠 차라리 진성님 거는 되게 성, 너무 선명하게 나왔어요 뭔 말인지 그 포토샵에서 선명 최고적으로 올린 거 맞아 맞아 카메라가 화는건니까 되게 선명하거나요 작은 걸로 봤을 때그 정도는 네, 그렇요 그게, 그게 왜냐면은 그 렌즈가 g m 렌즈예요 <웃음> 다시 해주세요 엄청 비싸200즈0 200, 몇십만원짜렌즈고 얘는 30몇만원짜리렌즈0몇만원짜렌즈 <웃음> 오버 대화가 1도 안된 <웃음> 이렇게 하면 지않 맛이 어신가요다겠습니다 <웃음> 아, 잘, 잘 <웃음> 이거 뭐 이거 뭐예요? 이거 바닐라라 맞아요? 시작할까요? 편한데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안어요 그럼 음. 초콜릿이 진짜 맛있다 <웃음> 맞아요 네, 아까 제가 했던 장난이었는또 <웃음> <웃음> 나오신다 <웃음> <웃음> 어, <사람 드시지? 웃음> 갑자기 허이왜발 끼지 먹을게요?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뭐 먹어요? 팀장님 그 모자이크 안 해드려도 괜찮죠?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. 저 나왔어요. 네.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. 첫눈에 네. 찜한 다 어, 좋아요. 내가 찜. 게다 음. 이거야 갔다. 잠깐만 어디 이이소다이 김밥. 진짜요? 그 맛집이네. 요즘이맛요 시켰어요. 오이. 시켰어요. 오이. 시켰는데. 오 시켰는데. 저도. 이소진 씨를 직접 모셔서앞머리에 대한 네.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, 현재 본인의 앞머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. 음. 혐정 저희로 아아 <웃음> 시간 나왔어. 이제 왔 예쁘다. 저기서 오세요. 저기요. 요즘에 이렇게 시그죠. 네, 안 좋아요. 차가워요. <웃음> 하시는 거죠? 제 시계예요. 아. <웃음> 지금 택시 타실 거예요? 제 시계를 들였어요. 네. 그러면 길?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보셨나요 보셨나요? 네. 부끄러워서 진짜 예쁘다 딱 이제 딱 끝에쯤 돼야 그래 말이야 근데 베스트는네 uh, <laughs> <laughs> 졌어. 아녕요 아니면 안녕. 신녕 안녕. 안지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아 근데 이어폰이 와 사운드를 떨어봐이어이가 와, 비주차가란지 강해서 못 보시는 건가? 멋지다, 멋지다, 멋다 못생겼어? 못생겼어? 어려서? 아, 이한테 그런 줄 아까 물어요 아, 그럼 이 회사분들 다 보고 계시죠? 자, 이분 어디인데요? 소니. 소니 마이크는 역시 소니. <웃음> <웃음> Eu não sei o q